아, 오늘 공기 또안 좋네. 공기 또안 좋아. 예전에는 봄철에만 미세먼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요새는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할거 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 공기가 많이 안 좋죠 더군다나 요새는 또실 외에도 못 나가고 실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환기도 못 시키고 내부에서 계속 이상한 사소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이 공기청정기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로 해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제 청소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, 그걸 통해서 이제 공기청정기에 대한 제 인식이 또 많이 바뀌어서, 제가 이제 공기청정기를 하나 또, 어, 구해왔어요. 홈케어 서비스를 받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들었거든요. 그게 뭐냐면, 요새 공기청정기 보면 100만원대 막 넘는 것들 많잖아요. 근데 그게 한 대당 100만원짜리 사서 거실에만 놓기에는, 이게 과연 커버가 다 될까? 제가 그 의문점이 들었거든요. 이케어 해주시는 분이 설명하기를 그렇게 하는 건 효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차라리 조금 저렴한 제품을 여러 개 사서 방별로 거실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어, 돌려주는 게더효율적이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무선 공기청정기로 유명한 루메나 공기청정기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항상 7번호 박싱 어댑터 본체는 대망의 본체는 일단 이 루메나 제품이 예전에 차량용 고그 제품에서 인기를 얻기 디자인이었거든요 저도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게 바로 이 디자인 자이렇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. 제품을 개봉하시고 나면 이제 충전을 하셔야 될 텐데요. 제품, 이 후면부에 보면, 이 USB-C 타입 충전하실 수 있는 잭이 있어요. 그래서, 어, 같이 박싱되어 있는 이 C 타입 USB를 꽂으시면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. 선을 연결하면, 여기에 보시면 상단 측면 부분에 이제 배터리 용량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 용량은 어 놀라시지 마세요 750mAh짜리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이 모드를 통해서 1단 2단 이렇게 터보 3단계로 어각 작동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단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시간 그 다음에 2단 같은 경우에는 20시간, 터보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정도 로 연속으로 작동이 가능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셔서 음, 완충하시는 시간은 최대한 4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어, 이제 C타입이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이랑 이제 겸용으로 이용하셔도 을 무관하십니다 필터를 교체하실 때는 요 하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게끔 되어 있어요. 이 부분을 축 눌러서 이렇게 빼시게 되는데, 이렇게 제품을 빼시고 나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리셔서 이렇게 빼실 수 있거든요. 요 비닐을 벗겨내신 다음에 보랏빛의 요 필터는 H. 1 3 등급의 헤파 필터가 음, 헤파 필터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어, 요것만 따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자 추후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루메나 A3 무선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라는 소모품을 어,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. 홈에 끼신 다음에 돌리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. 얘를 제품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직사각형 형태라서 어디다 놓으셔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놓으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어디 작동을 해볼까요? 여기 파워버튼, 그 다음에 모드, 이렇게 버튼은 두 개로 이용을 하시게 되고, 파워버튼을 누르면, 이렇게 보시면, 팬이 도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모드는, 오토 모드, 1단, 2단, 터보, 요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, 어, 오토랑 1단계까지는 뭐 소음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. 2단부터는 약간 이제 귀에 들리는, 보시는 것처럼, 음, 소음이 들리고, 터보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조금 소음이 좀 심하긴 하거든요 요거는 잠깐 잠깐 돌릴 때 이용하시면 되고 평소 때는 이렇게 오토 모드로 이용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측면에 보시면 제품 요 좌측 측면에는 요 공기 상태를 체크해주는 led 바가 있거든요 끝에는 보시면은 어 지금 이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방에 공기의 질의 상태를, 퀄리티를 나타내는 LED 표시판인데요 지금 11에서 12, 처음에 켰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. 어,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한30 정도의 PM 3.30까지는 공기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초록, 주황, 빨강 이렇게 갈수록 공기의 질이 나빠지는 건데, 그 상태를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요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고 이제 아어 기동성을 요하다 보니까 뭐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 갈 때도 아마 이용을 할것 같은데 그래서 야외에서도 쓰거나 뭐 그럴 때는 이제 또 필터가 팬이 많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청소도 용이해야 용이, 용이 될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까지 다음 감안을 해서 제작이 된 거예요. 상단 부분을 이렇게 시계 방향 반대 방향 돌리시면. 이런 식으로 분리가 요 상단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펜만 빼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단부를 필터랑 제거를 이렇게 하시면 어 각각에서 다 청소를 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수면 시에도 요거를 틀어 놓으실 수 있으실텐데 뭐 지금 상태에 보시면은 낮에는 이 led 바가 오히려 육안으로 볼수 있게끔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요러한 거를 또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요 led 등 조차도 거슬리다 하시면 요 모드 버튼을 2초 동안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LED 점등이 꺼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펜만 돈을 돌게끔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가장 큰 장점. 이런 식으로 무선이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나 갖다 놔도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에도. 디자인적 요소는 정말 뭐 어디에 갖다 놓도 이질감 없이 보시는 것처럼 어 직사각형의 요 디자인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딜가나 고급스러우면서도 메탈 느낌 나면서도 요 무광 블랙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.